구독자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경기도의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드라이브로 가볼만한 곳딱세곳만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여행지는 모두 무장애 관광지인데요 무장애 관광지는 휠체어 사용자를 포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를 바랍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빵이네TV 구독하시면 여행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면 좋은 경기도 드라이브로 가볼 만한 곳첫 번째는 용문산 관광단지입니다 용문산 관광단지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515-2로 찾아가시면되는데요 어른 2500원 어린이 1000원에 입장료가 있습니다 용문산 관광단지는 먼저 보행약자를 위한 배려시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용문산 관광단지는 주차장이 꽤나 넓게 자리하고 있는데요. 주차장 안쪽에 보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도 곳곳에 쾌적하게 잘 갖춰져 있고요. 경사로 설치도 잘 되어 있어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진입하는데도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용문산 관광단지는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일대에 조성된 관광지인데요. 1971년에 국민 관광지로 지정된 곳입니다. 서울에서 멀지 않은 곳이라서 드라이브 겸 오기 좋은 곳인데 사실 저도 용문산 관광단지는 몇번 왔었는데요 아, 올 때마다 정말 좋은 곳입니다 용문산 관광단지가 좋은 것이 말씀드린 무장의 관광지이기도 한 점이지만 추가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여행지라서 반려견과 같이 오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사실 이런 관광단지는 반려견 동반이 불가능한 곳도 많은데요 아, 이곳은 실제로 반려견과 같이 오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다만 반려견 동반을 하신다면 반려견 에티켓은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용문산 관광단지는 주차장에서 용문사 쪽으로 걸어가면서 둘러보시면 되는데요. 올라가다 보면 사진 찍을만한 조형물들도 많아서 사진 찍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양평 친환경 농업박물관이 있어서 양평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양평 친환경 농업박물관 역시 고행 약재를 위한 경사로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용문사 쪽으로 천천히 올라가시면 되는데요. 용문산 관광단지는 용문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물이 있어서 여름철에 발 담그고 더위를 피하기에도 좋습니다. 용문산 관광단지 주차장 바로 앞에서부터 계곡물이 흐르기 시작해가지고 용문사까지 올라가는 길에 계곡물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계곡에 발 담그고 왔었는데 8월 중순 한여름에 갔는데도 발만 담았는데도 선을 하더라고요 계곡 아래쪽에는 어린이 아이들 허벅지까지 오는 계곡물도 있고요 어쨌든 나무 그늘 아래에는 간단하게 두자리 펴고 쉴수 있는 공간도 있습니다 용문사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상쾌해가지고 올라가는 길이 너무 좋았는데요 시원시원하게 흘러내리는 계곡물 소리 듣는 것도 좋고요 어, 계곡 위에는 출렁다리도 설치되어 있어서 자연 속에서 스릴도 느낄 수 있습니다 용문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요 사천항문을 지나면 나오는 은행나무인데요 이 은행나무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오래된 은행나무입니다. 양평 용문사 은행나무는 천연기념물 제30호이기도 한데요. 저도 전에 노랗게불든 용문사 은행나무를 보러 왔기도 했고요. 워낙에 큰 은행나무다 보니까 멀리서 바라봐야 한눈에 다 들어오는데 가을에 단풍이 들면 더 멋진 곳입니다. 커다란 은행나무에 비해서 용문사는 그리 크지 않은 사찰이라서 둘러보는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용문산 아래에 있는 고즈넉한 사찰을 둘러보면서 힐링해도 좋을 듯 하고요 아, 이곳은 템플스테이도 운영하고 있는 곳이라서 템플스테이를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용문사 역시 계단 옆으로는 휠체어로 이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어서 휠체어로도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용문사 관광단지 아래쪽으로는 식당가들이 즐비한데요 식당에도 휠체어로 입장이 가능한 식당들이 많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다녀오시면 좋을 듯 합니다 경기도의 드라이브로 가볼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남녀노소 누구나 같이 즐길 수 있고요 시원한 계곡물도 흐르는 용문산 관광단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금 바로 가면 좋은 경기도 드라이브로 가볼만한 곳두 번째는 정야경 유적지입니다 정약용 유적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조한면 다산로 747번길 10일 다산 정약용 유적지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요금은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 유적지 역시 보행 약자를 위한 배려시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산 정약용 유적지 주차장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이 마련되어 있고요 안쪽에 있는 화장실에는 장애인 화장실도 쾌적하게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정약용 유적지 전체적으로 휠체어가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경사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휠체어 이동에 큰 제약은 없습니다. 다산 정약용 유적지는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이 마을에서 태어나고 정약용 선생의 묘도 모셔져 있는 곳인데요. 정약용 선생하고 실학에 대해서 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비가 추적 추적 내릴 때 다녀왔었는데 먼저 다산 문화관하고 다산 기념관을 둘러보시면 되는데요. 정약용 선생이 집필했던 책하고 발명품 그리고 정약용 선생의 유배지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혜균 선생의 생가인 여유당 쪽으로 이동하시면 되는데요. 어, 여유당으로 가기 전에 정혜균 선생을 모신 사당인 문도사가 있는데 이곳은 아쉽게도 휠체어로는 이동이 불가능한 곳입니다. 문도사에는 정혜균 선생을 모시고 있는데요. 어, 간단하게 정혜균 선생에 대한 참배를 하고요. 어, 뒤쪽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정혜균 선생의 묘가 나옵니다. 그리고 정혜균 선생의 생가인 여유당을 둘러보시면 되는데요. 아, 한옥은 비가 내리는 날이 진짜 아닐까 합니다. 대청마루에서 처마 밑으로 추적추적 내리는 비를 바라만 봐도 힐링되는 듯한 느낌인데요 여유당은 정혜균 선생의 5대조부터 여기에 자리를 잡고 살았다고 합니다 정혜균 유적지를 둘러보고 바로 옆에 있는 시락 박물관으로 가시면 되는데요 바로 옆에 있어서 걸어서 가시면 됩니다 시락 박물관에도 장애인 주차장하고 요 장애인 화장실이 잘 마련되어 있고 보행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도 갖춰져 있습니다 실학박물관에는 아이들 체험도 가능하고요 실학의 형성화하고 전개 과정에 대해서 볼수 있는 자료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실학박물관 역시 무료로 입장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정여교 유적지에 가시면 꼭 같이 가보시면 좋은 곳이 다산 생태공원입니다 다산 생태공원은 남한강하고 북한강이 만나는 두물머리 조금 아래쪽에 있는데요 팔당호를 바라보고 있는 친환경 생태공원입니다 다산생태공원은 천천히 산책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곳인데요. 비가 왔는데도 방문객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산책로를 따라서 산책하다 보면 연꽃단지가 나오는데 연꽃단지를 따라서 산책하기에도 좋습니다. 지금 바로 가면 좋은 경기도 드라이브 가볼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우리나라 실학자의 대표적인 인물인 정혜경 선생을 알아볼 수 있는 정혜경 유적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을 지금 바로 가면 좋은 경기도 드라이브로 가볼만한 곳 세번째는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마을입니다.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마을은 경기도 양평군 서종면 소나기마을길 24로 찾아가는데요 어른 2천원 어린이 1 천원에 입장요금이 있습니다.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역시 보행약자를 위한 배려시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실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주차장은 아래쪽에 있어서 소나기마을까지는 조금 걸어가야 하는데요 장애인을 위한 주차장은 소나기마을 안쪽에 있어서 바로 앞에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화장실하고 경사로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휠체어나 유모차가 이동하시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리고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 역시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곳이라서 반려견과 같이 입장하실 수 있습니다.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은 작가 황순원 선생의 사마구요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조성한 테마파크인데요 황순원 선생의 대표 작품인 소나기의 배경을 현실적 공간으로 재현해 놓은 공간입니다 사실 양평에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이 있다는 건 앞에서 소개해드린 정혁균유적지처럼 혹시 황순원 선생이 양평 출신인가 했었는데요 황순원 선생은 고향이 이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런데 소설 소나기에서 소녀가 내일 양평읍으로 이사간다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품적 배경을 이곳 양평으로 정해서 건립을 하게 된 것이고요.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마을에서 먼저 황순원 문학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황순원 문학관에는 황순원 선생의 삶과 작품 세계를 들여다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황순원 작가의 대표작을 감상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체험관에는 미디어 파사드로 해가지고 소설 소나기를 생생한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는 공간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문학교실에는 과거의 교실을 재현해 놓고요 아, 소나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다시 볼수 있는 공간이고요 황순원 문학관 옆으로는 황순원 묘역도 모셔져 있고요 산책로가 정말 잘 갖춰져 있어서 산책도 가능합니다 산책로에는 쉴수 있는 공간도 있어서 산책하면서 쉬다가 가셔도 좋을 듯 하고요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의 중앙에는 소나기 광장이 있는데요 소나기 광장에는 소설 소나기에서 소녀나고 소녀가 비를 피하던 수수단도 마련되어 있는데 사실 이곳에서 소나기 체험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어, 제가 방문했을 때는 비가 오락가락 해가지고 소나기 체험은 불가능했습니다. 소설 소나기는요. 제가 교과서에서 봤던 소설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기억에 남았던 소설이기도 해가지고 소나기의 마을에 꼭 와보고 싶었는데요. 아, 와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경기도 드라이브로 가볼 만한 곳을 찾으신다면 소설 소나기 속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 드라이브로 가볼만한 곳세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여행지는 모두 무장애 관광지로 보행약자를 포함해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입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